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버피 테스트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버피 테스트는 잘못된 동작을 반복을 하다보면 손목이나 어깨 같은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먼저 참고로 기본 동작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먼저 서있는 상태에서 손을 수직으로 내려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그리고 한 발을 먼저 뒤로, 다른 발도 뒤로, 그리고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을 먼저 앞으로, 다른 발도 앞으로 가져오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손을 바닥으로 내려 지퍼 앉은 자세가 되었을 때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가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먼저 뒤로 멀리 찍고 그리고 다른 발 수평으로 놓고 다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와서 일어나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렸을 때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손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미 이 동작만 반복을 하셔도 슬로우 버피 테스트라고 해서 충분히 운동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응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지나서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그리고 한 발씩 뒤로 갔다가 다시 한 발씩 앞으로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스쿼트 지나서 손바닥 수직으로 바닥에 내려놓고 발 뒤로 뻗어 플랭크 자세 그리고 한 발씩 돌아와서 일어나기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응용편입니다. 손을 수직으로 내려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두시고 여기서 다리를 한 발씩 뻗는 게 아니고 양다리를 같이 뒤로 점프 그리고 양발 같이 살짝 뛰면서 돌아와주세요. 다시 한번 손바닥 바닥에 살짝 뛰면서 양발 뒤로 플래크 다시 양발 같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어나주세요. 손을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양발이 뒤로 가서 플래크 자세 나올 때 시선을 앞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선 바닥 유지 살짝 뛰어서 플래크 자세 다시 발 돌아와서 일어나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응용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손바닥 바닥에 뛰어서 양발 뒤로, 뛰어서 앞으로 다시 일어나고 스쿼트, 손바닥, 양발 뒤로, 양발 같이 앞으로 일어나기 마지막으로 단기로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산소 동작을 하나 추가할게요. 간단합니다. 다시 손 수직으로 바닥에 내려놓고 점프해서 뒤로, 점프해서 앞으로 마지막 일어날 때한번더 점프!